오디션 프로그램 광타라고 아쉬워서 부르는 노 메이크 업다 진하게 화장을 하고 예쁘게 머리를 하고 오늘도 집을 나서는 넌 예뻐 높은 구두를 신고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너 너무나 아름다워 일어나 살짝 고운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넌 모를 거야 자기 전세수한네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자꾸 거울 보지마 몸무게 신경 쓰지마 넌 그냥 그대로 너무 예쁜 걸